네, 여러분. 제가 영상을 갔다가, 그, 어떨 때 하루, 하루 이틀 몰아가지고 여러 편을 갔다가 찍거든요. 그거 찍고 기절하지, 힘들어서. <웃음> 그리고서 이제 다 천천히 이제 편집해서 같은 시간대에 항상 이거 갖다 예약을 해놔요. 아, 근데 이게 미쳤나? <웃음> 가끔씩 제가 제가 실수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얘가 시간이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음, 다시 다른 시간대에 이것이 방영되더라도 음,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예약돼 있는 것도 다 시간 확인 했거든요. 정확한 뭐 이몽이는 몇 시, 어, 타로는 몇시 그걸 다 해놨는데 자꾸 시간대가 이상해지더라고. 요 얘들 서머타임에서 막갔나.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요. 음. 그 어느 분이 써주신 댓글을 봤어요. <웃음> 댓글 보고 빵 터졌잖아. 65세인데요. 어, 꽈추가 안 쓴대요. 선생님 리딩 좀 잘해주세요. <웃음> 라면서 꼴값을 떨어요. 라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 <웃음> 아니 이제 제가 뭐... 좀 디테일하게 맞추는 건 있어요. 디테일하게 맞추는 건 있, 있지만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죠. 그 저기 막그꽈추사전까지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65세문은요. 아무리 잘 되던 사람도 시들해질 때 아닌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65세인데도 아령을 들수 있어. 어. <웃음> 그렇지만 뭐 그게 뭐 다야 그런가. 진짜 극소수지. 그러니까 그게 막, 막 자랑삼아 자랑하고 다니잖아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 자랑. 어, 나는 어, 꽈추로 활용한다고 막 하면서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고 라 하면은요 남자도 갱년기가 와요 남자도 그 여, 여성들이 여 갱년기를 겪을 때쯤에 비슷하 무릎에 갱년기가 온단 말이에요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요 전립선이 약 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이제 꽉추로 가는 어떠한 혈관들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아~ 어, 옛날에 얘를 기존에 뭐~ (10분을) 했다 그러면 (5분도) 못 차는 거지 우리가 제기를 갖다가 어 10, 옛날에는 십 분도 거뜬히 쳤었는데, 아 어, 지금은 그것도못찬다라는 거야. 근데 다 그래 말로는 어, 말로는 꽈추로 어, 아령 들어 다들 다들 병강세야 남자들 그 말에 현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누가 어떻게 확인해봐 그거를 자기가 그렇다는 데 믿어줘야지. 아무튼 자 이제 그, 그저기 말이 삼천포로 흘러갔는데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음 걸크러시야. 혹은 맨크러쉬 어. 너, 이것이 너의 매력이고 이것이 너의 에너지다 너좀 죽이는데 어, 여러분들 어디가 어, 죽이는 부분인지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시는 분 카드 리딩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걸크러쉬. 이것이 너의 매력이고 이것이 너의 에너지다. 어. 너좀 죽이는데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은 음. 이게 매력일까 과연 <웃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들은 좀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독특하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심사숙고하고 어, 되게 깊이가 있지. 어 다가 다가가 뭐 범접할 수 없는 너무 고요한 바다 뭐 그래갖고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고요한 바다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그런데 어,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고요한 바다냐? 아니면 여러분의 원래 캐릭터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약간 어, 캐릭터상에 음.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약간, 어,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어,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이걸 할까?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또 매력적으로 보인다네? 뭐, 그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어, 이걸 사야 돼? 이걸 사야 돼? 아, 어, 어떻게 이것도 이것도 막이하고 막, 있는데 어, 남자가 어, 자기야 이거야 하고 딱 골라주는 매력을 느껴 골라주는 그런 거 어, 남자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자기가 딱 리더가 돼가지고 내 여자를 갖다 확 챙겨주는 거 그러면서 어, 어깨 어탁 힘주고 어, 자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어 몰라 몰라 어깨 톡톡톡톡톡 해주면 어허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남자들의 어깨를 갖다가 뿜뿜하게 해주는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어, 나는 그게 컴플렉스고 짜증나고,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뭐 선택,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여러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음그 저기 막 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잖아요 장미꽃만 꽂히면 백합하고 어, 백합하고 뭐 저기 막뭐 국화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어, 그렇지 않잖아 국화의 우아한 매력. 어~ 국화한테는 백치매가 있죠 어~ 뭔가 뭐를 심플한 심플해 가지고 화사함은 없는 대신에 은은하고 고요하고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격에 싫을수 있고 나도 그냥 팍팍팍팍 결정해 가지고 이거 팍 어~ 저거 팍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요? 어, 이성들로 하여금 이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어, 내가 너로 인해서 빛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너가 있으니까 내가 어 어깨가 펴져 어, 상대방의 어깨를 펴주게 하는 어떠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백치미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아요? 어. 그치. 이게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음,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은, 음, 그 뭐, 갈, 내 안에 갈등? 어, 선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고민하고 그러면은 이성들이 비켜봐, 내가 렇게 쫙! 이러는 거. 어. 남자들은 좋아한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근데, 그, 근데 이 카드를, 그, 리딩을 들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 소장님 so 저는 원래 안 그래요. 제가 원래요. 통통 튀고 발랄한데요. 이 세상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 결정 장애, 선택 장애를 만들어요. 도대체 어느 놈이 좋은 놈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 말로는 다지잘랐대요 그렇지만 저 그냥 알고 보면은요. 어, 쟤다 빈술의 어, 빈술의 빈깡통이었다는 거죠. 소리만 요란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 장애가 생긴 거예요. 저도 그냥 확 선택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초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에나는 무엇을 노려요? 네, 바로 그 빈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에나가 그저 죽은 고기 뭐 죽은 동물의 썩은 시체만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냥도 엄청나게 잘해. 근데 사냥할 때이 하이에나들은 약점만을 어 공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약어 이성들은 여러분 때 그러한 약점을 공략해서 나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자꾸 도전 정신이 생긴대요. 어, 도전! 어, 왜? 어, 너, 어, 너의 백치미를, 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선택이 분명하면 호기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어, 저기, 막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물, 물결에 물 동동동동 이렇게 떠있는 모습을 보니까 잡아주고 싶어 뭐 이런 음, 느끼죠 그러그 그러니까 네가 어, 어떻게 할지 참 음, 나도 궁금해. 여러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너를 갖다가 그래서 좀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하고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걸 크러시 크러시가 한다면요, 그 크러시가 뭐 어, 정확하게 뭐 어떤 뉘앙스냐라고 하면요, 진짜 와일드하고 나뭐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어. 쫙어찐 그런 것도 있지만 그어 그런 거보다는 어떤 그 매력으로 하여금 내어내 어, 내 머리를 어떤 크러쉬하나? 어,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너한테 빠져버리는 그런 어 뉘앙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 빠져든다. 아주 그냥 퐁당 퐁당. 응. 음. 왜요? 싫어요? <웃음> 그럴 수 있지. 왜요? 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여러분의 매력에 퐁당퐁당 빠져든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뭐가 일단은 주변에 꼬여야 선택을 하든 말든 하지.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암튼, 음,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음,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 여러분은 그래 싫어요 선생님 다음에안 들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꽃이라면 어, 나비나 벌이 날라와야 꽃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일단은 뭐 즐기세요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고 아무튼 자 그러면 나의 에너지는 뭐냐 여러분들은요 그어 그, 어, 또한 그또 뭐지 선택의 어그 어, 뭐지 선택 장애? 선택 장애라는 거는 그게 그 선택 장애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내 일을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선택 장애가 있는 거는 좀 신중하기 위해서. 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성, 내 성격 같아서는 확 그냥 노 해버리고 싶고 아니야 하고 싶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 나의 어떠한 행동을 인해서 혹시라도 인간관계나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관계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노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떠한 진실된 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음나어찌 보면은 내가 조금 판단할 때좀 망설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다가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 여러분들이 정말 칼을 빼들잖아요. 그러면 망설임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저기막 빼들고 빼드는 그 시점까지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갖다가 여러 차례 걸친다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그, 저기, 막, 칼을 휘둘렀을 적에, 그 휘두른 칼에 인정을 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한번 뽑아내면은, 어, 인, 어, 저기, 막, 그냥, 입대권 내가 이걸 심사숙고했으니까, 과감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 과단, 어, 그런, 강단도 있지 않나. 어, 죄송해요. <웃음> 이게 리딩을 하다보면은요, 이게 그 대사가 있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대사를 하다보면 꼬일 수도 있어. 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다보면은 실수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순서별로 정리해서 놓다보니까, 어, 그런, 어, 말을 더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제가 리딩하고서 생긴 버릇이, 어, 어, 이런 버릇. <웃음> 얘저 예, 말할 때어 어,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스타, 스탑을 하고서 정리하고 스탑을 하고서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망설임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긍정적인 성격이고 여러분들은 뭐 그러니까 대인의 어떠한 만족이나 대인의 행복을 위해서 어, 그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나의 결정으로 위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다가 얻게 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그쵸? 긍정 에너지, 행복 에너지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어, 그래서 뭐다? 그치? 너좀 죽이는데? 어, 너좀 죽인다라는 거야 사려가 깊다. 요즘에 여러분 잠시 슬럼프 빠졌죠? 그러면 뭐 해? 라고. 응.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해? 알아주지 않는데. 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느보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응,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이고, 응. 그 여러분들의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갖다가 다 펼칠 수 있게 어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운을 내시라.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은 그렇게 꾸겨져 있으면 음 안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곳 여러분들의 결정에 필요한 곳이 그치 줄줄이 열려있다 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리 지치고 힘든 순간에서도 옳은 결정을 할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선생님 너무 좋게 말씀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아니요 카드에서 저는 나온 대로만 합니다 음, 저기 막그 그걸 갖다가 음. 여기서 솔직히 다른 제가 틀리게 저기한 게 뭐가 있어요 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 대로 리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은 가끔은 그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냥 여러분 즐거운 대로 하고 싶은 어, 그런 때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늘 꾹꾹 눌러 참고 눌러 참고 어, 가장 좋은 길 여러 사람이 어,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다 택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꽉꽉 차여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끔 나도 껌 씹고 싶고, 어 나도 깻잎머리 하고서 무서운 언니 한번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어, 매력이나 에너지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과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사숙고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통해서 주변이 그렇게 다 편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껌을 씹어봐요. 어, 노는 누가 졌나? 어, 여러분은 노, 그 선장이다라는 거야. 선장이 그 향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선장의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가자! 하고서 그,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쳐져 있다 그러면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그 그 사기를 갖다가 북돋 주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어, 가는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 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니까 기운을 내라. 요즘에 기운 없고 힘든 거 알아요? 저기 뭐 헤어졌어요? 음, 그 저기 뭐그그 그 인간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매력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 매력은 있고, 만약에, 음, 만약에 재회를 갖다가 혹시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락은 올 확률이 있어요. 음, 연락이, 연락이 오는 확률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를 갖다 많이 받아서 연락이 온다 해도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낼수 있을까? 음, 여러분들이 지금 후폭풍을 겪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혹폭풍을 격면 중일 수도 있고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어, 믿어주지 않았나 어,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어떠한 등대가 대줬 되줬, 대줬던 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결론적으로 남은 건 상처뿐이고, 어, 선생님, 저 원래는요, 우유부단한 성격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이게 일시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한테 내재되지 않은 성격은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서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요런 그러한 그러, 성품들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를 특수 시기에 조금 더어 포인트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음 상황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걷고 있을 수 있다 그렇 어 그러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더라도 기운을 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 이런 타로 같은 거 보면서 힘내고 그렇지 않나요? 많이 지쳐 있고 어 저기 막 그런 거음 어.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제대로 따라오는, 어, 제대로, 따,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문제가 좀 많아요. 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음, 결과적으로 좋고 어 저기 막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면 하 어때요? 힘들죠? 어, 힘들다 할지라도 결론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로운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좀 기운을 내셔라 어, 기운을 내시고그 어, 사람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요 시간이 지나면뭐다다 어,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는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해결하는 능력은 되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성으로 인한 문제 같은 것도요 음, 때가 되면 해결이 되고 어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도 꽤 있지 않나요? 음 여러분들 인기 많아요? 왜 그러냐? 아까도 그랬잖아. 어, 그런 백치미가 느껴진다고 되게 날카롭고 뭐든 잘할 것 같은데, 반전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치미들이 이성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보호, 어, 보호하고 보호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라 거지. 그것이 무엇이다? 어, 너의 에너지고 너의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어, 너좀 죽이는데, 네, 1번 카드. 네. 여기서 리딩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보아주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Girl crush, oh man crush. 그이 것이 너의 매력, 이 것이 너의 에너지다.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주세요. 응. 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어 이게 뭘까 와불이에 굴하지 않는구만 <웃음> 이거 진짜 걸크러시인데 왜 네. 여러분들의 성격을 보통 때는 좀 죽이고, 어, 죽이고 있는데, 어, 죽이고 있는데, 음, 좀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왜어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 저기, 약간 좀 팔랑기도 있지 않아요? 어, 이걸, 이거는 좀 매력이라 보기는 살짝 힘들어요. 매력이 될 때도 있지 쓸 때는 확실하게 쓴다라는 거지. 음, 그게 매력이 될 수는 있죠. 멋있잖아, 여자도 확실하게 쓰는 사람. 음, 그 저기 막신 여자든 남자든 어, 내 아들 자리에서 신발끈 묶는 것처럼 찌질해 보일 수는 없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 한 성질 하는데. 어, 진짜. 그, 여, 그, 여자들 싸울 때 보면, 막, 삿대지라고, 머리채 잡고, 막, 어, 뭐, 인연, 어, 어 어쩌고저쩌고. 이게, 여러분은 말보다는 주먹에 앞설 수도 있겠어요. 어, 좀 싸우는 게좀 중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얘 진짜 터프하게 싸울 수도 있겠다. 인유님, 이제, 촤악, 팍! 어뭐 <웃음> 다야 그렇게 쓰니까. 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카드 상에서 비춰질 때또 그러면서도 또참어 여러,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음 그러면서도 또 새침한 또 새침할 땐또 새침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거는 그게 아닌데요라고 하면은 최근에 누구한테 돈 뜯겼거나 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돈을 뜯기 돈을 뜯기지 않았겠는가? 어, 어떻게 돈을 뜯겠어요라고 하면은 어, 남자가 어떤 남자라고 보고 좀 맙시다. 왜냐면은 이걸 남자가 뽑을 수도 있으니까 어, 중성으로 놓고 남녀가 다 보는 거니까 어, 나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어, 사귀는 줄 알았대 하룻밤 이틀밤 어, 저기 막 저기 뭐지 지볼일다 보고서 먹튀한 거아닌가 어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욕하고 싶죠? 어. 개하고 새하고 버드도 날아다니고 개도 짖고 다니고 욕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그냥 시원하게 욕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요. 욕하면 저기 말 요즘에 구글에 이거 어, 법 강화됐어요. 욕하면은 어, 욕갖고뭐몇분 간격에 몇번 욕이 잡히면은 동영상이 싹 사라질 수도 있어. <웃음> 힘들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욕을 갖다가 좀 교묘하게 해야겠어요 돌려서 해야지 돌려서 수박씨 어, 뭐 생선씨 수박 뭐, 생선 뭐 이런거 발라발라 아우시 어머니 뭐 이런거 그래, 그렇게 하면 욕같이 안들리잖아 솔직히 어, 욕은 이제 시원하게 쫙 가게 하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고 여러분들이야 음 하, 그, 그런, 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돈을 잘 쓰지 않아요?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만은 조금 기분파, 어, 기분파일 수 있겠다라는 거야. 기분파여가지고, 어, 돈도 시원시간잘 쓰고,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의, 어, 그 죽은 연애세포를 갖다가 부활시키는 일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부활은 했긴 했는데 싸웠어요 혹시? 음 여기 뭐 저기 싸웠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도 다혈질 기질이 있는데 그 사람도 다혈질이다. 여기는 막길바 심한 경우는 진짜 길에서 어소 찾고 개 찾고 싸웠을 수도 있어. 어, 18자 나가면서, 어, 조카, 신발, 수박, 안드로메다, 뭐, 1장생 어, 나오고 다 나왔다, 여기는. 음, 여러분, 어디서 밀리지 않아? <웃음> 매력이지, 뭐. 저기, 뭐, 그게 어떻게 매력이에요? 라고 맨면 소극적인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어, 선생님, 저는 남자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성격이 너무 괄괄해하시는 요 분들, 이이 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엔 좀 괄괄하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괄괄한 양반들이요 더잘 사는 거 몰라요? 남편 딱확확어졌고 응, 음, 가 여러분들은 을르는 못 살지, 어, 을르는 못 살아요. 뭐 어떻게? 딱헤 잡고 사는 거지. 음, 바람 피면 죽는 거지. 머리 뭐, 머리털 뭐 아무리 빼곡히난 머리털이라도 진짜 홀라당 벗겨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요아튼뭐다 이렇겠습니까? 여기는요. 음, 어, 여러분들은요. 진짜 매력이 없다면. 어, 누군가가 여러분을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털털한 매력? 어, 청바지에 뭐 티셔츠 같은 거 이거 척척척척. 어, 길을 걷는데도 와, 너무 당당하다. 그런 당당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그러면서도쓸 때는 파, 어. 야, 어, 언니 카드 자, 언니가 한번 쏜다. 척. 그래서, 언니가 쫙, 내도 내민다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겠는가. 시원시원하고 좋지, 뭐, 그런 사회생활에서. 음. 그렇다 보니까, 요, 최근에, 조심해라.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또, 똥파리가 좀 꼬일 수 있어요. 똥파리 꼬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라. 여러분들은요, 어디가서도, 대장격이다, 라는 거지. 대장격이 뒤에 숨어서, 궁시렁곳시랑 저는 그거는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 어디, 뭐, 어디 가서 진짜 벨벨 꼬면서, 코, 어, 그 뭐지? 코맹맹한 소리로, 음, 해 혜미는 그런 거 싫어요. 뭐, 이런 거 못한다라는 거야, 간지러워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성격이면 성격대로 해야지. 조심해라, 이번에는. 음, 아, 지금 주, 저기, 주제는 이것이 너의 매력에, 이것이 너의 에너지다라는데, 여기 사기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웃음> 주의사항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 먹퇴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여러분이요, 어, 그,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상대방이 할것 같아. 음. 근데 그게요, 선생님, 진짜, 어, 그냥 나한테 진짜 100% 사기칠 목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어그 관심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지? 너무 성격이 둘이 둘이 가 똑같지 않은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점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은 성격상 누구의 등을 치고 그러진 않아 어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어, 당당하고 내가 스스로도 내 앞길을 갖다가 잘잘 어, 저기, 막, 단돌이 할수 있는데, 뭐 하러 남이 돈에 눈독들이냐, 뭐 이런 타입이라 한다면 상대방은 아니지. 음, 상대방은 할수 있으면 못 하는 게 병신이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우, 어우, 되게, 시원시원하다. 어한 번, 두 번, 으다 먹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그쵸, 등을 치게, 크게 한 번, 으다 먹고, 크게 한 번, 으다 먹고, 끝내야겠다라는, 고로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심하라. 음,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하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력 있잖아. 어, 얼핏 보면은요, 어, 그 사람, 그 사람 얼핏 보고 괜찮아요. 음, 그게 진짜 속까지는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얼핏 보면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겠다 싶어. 그러니까 조심하다라는 거지. 저기, 막, 그, 여자, 어, 사, 여자 등치고 가는 사람 아니면 사람 남자 등치고 가는 사람 누구의 등을 치는 사람이 뭐 내가 나는 등을 치는 사람이요 하고 등치기 하고 뭐 이마에다 서브 치고 다니나 아니지 어 온갖 삭탕 발림을 갖다가 다 갖다 하고 멋있는 척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오 쟤는 킹카 전생의 나라를 구했어 뭐 이런 소리 뭐 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기분이 좋지 그렇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잘될 거. 라고 생각한 사람한테서 등어 조금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그게 들통이요음 나가지고 여러분이 알 때쯤 됐으면요 이미 피해 피해는 받 받겠지 싶어. 음. 그러니까 뭐밥 사주고 뭐술 사주는 데야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상의 거 술도 과한 거 말고 하룻밤에 진짜 무슨 골든벨을 울린 것처럼 나온다 그럼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다 싶어요 뭐 소주에 삼겹살 뭐 맥주에 치킨 뭐이 정도 사는 거야 뭐 그렇게 데미지 있겠습니까? 그쯤에 그 이상의 거를 갖다가 어 저기 막뭐 바람을 여러분한테 바람을 는다거나막 이런 거는요 음, 조금 제동을 걸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어 누가 먼저 연락이 오는데요?라고 하면 여러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진짜 잘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쯤은 이 사람은 벌써 지쳐 있지 않나? 왜요?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어 저기 뭐야? 아 이게 이러다가 왜 연애 연애로 흘러갔지? 그 사람 뭘 갖다 지문하게 하지 않아. 순간 순간에 어, 순간의, 어, 순간의 감정에 어좀 저기 막 뭐, 순간의 감정을 갖다 그냥 표현했을 뿐이고 이게 진실된 감정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다. 어. 선생님 왜 그런 사람이 꼬일까요?라고 하면 매력 있잖아. 여러분 나도 그죠 아까 매력 있다고요 쉬운 쉬운 매력 그게 매력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장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요 너무 빨리빨리 판단하지 말고 너무 빨리빨리 그 사람한테 다 내주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다 내주고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종종 있었던 일 아닌가요 음, 그런 것같아 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빠져들지 말고 너무 빨리 잠자리 가져주지 말고, 어, 그게 사단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잘 건데 뭐하 하루 이틀 뭐한두달더 빨리 잤다 해서 달라질 건뭐 있나요? 어차피 나이 사람하고 잘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서 좀 알아봐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괴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음. 근데 여러분들의 성격이 좋은 점은 또 뭐냐 하면요, 또 그렇게 또, 또 금방 금방 털어버려요. 어, 그렇게 또훌훌훌을 털어버리고 또훌훌훌훌또 또 이러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어떠한 시련이 다쳐와도 뭐죠 캔디는 어때? 어, 울지 않는다 캔디가 울긴 울어 그렇지만 금방 이내 그 특유의 명남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잊어나가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슬럼프가 온다 해도, 어, 빨리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회복력이 좀 빠른 게 아닌가? 어, 회복력이 빨라요. 음, 좋은 거다? 좋죠. 어, 좋은 거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은, 음, 그런 거, 이 이, 그, 어, 이 에너지는 솔직히 이 털털하고 어 국이 먹고 이런 성격은 장점일 수 있진, 있으나 어, 요런 성격은 조금 단점일 수도 있겠다. 좋은 에너지는 아니지 싶어요. 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밝고 명랑한 이미지를 주는 거는 그건 좋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막아야 되는 어떤 장애물이 자꾸 생기는 원인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한 박자 쉬고 들어가라. 매, 매, 매사 연애에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 우리 자기 이거 사줘야겠다 하더라도 한 박자 쉬고 음, 진짜 그게 피곤한지 여러분도 좀 받고 살아. 왜 주기만 해. 어, 여러분들도 받고 서로 주고 받아야지. 어떻게 매번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주기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어느 영광도 없다라는 거야. 음 그렇게 해줘봤자 영광이 없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한번 해주고 싶을 때 참고 두번 해주고 싶을 때 참고 세 번째에 가서 규모를 줄여서 어, 규모를 여러분들은 줄인다 해도 좀 스케일이 남달라 음, 자 2번 카드 리딩 너좀 죽이는데 뭐가 죽이냐 털털한 모습 어, 재지, 않, 재지 않는 모습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갖다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깟 돈쯤이야 하고서 쓰는 거지만 상대방은 그걸 갖다가 그치 여러분들을 등치는 기회로 포착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부터는 한 발짝 두 발짝 쉬고 이만큼 해주고 싶더라도 이만큼 좀 줄여서 어, 내 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해라 라는 것지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리딩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걸크러쉬 아니면 혹 맨크러쉬 어디 봅시다 음. 자 여기요 음. 어디 뭐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 혹시 뭐 말을 갖다가 음. 말을 갖다가 좀 예쁘게 하나 아니면은 말할 때 약간 소설 같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이거 진짜 죽여주게 죽여 맛있다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 이어 이거 뭐 죽이는 데 있다면 아 이제 꼭 그때 그거 같지 않아 우리 어디 가서 먹었었던 거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렇게 막아 그러니까, 그때 꼭 맛있 고딱 그런 음 맛이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뭐, 딱, 뭐, 유럽에서 먹었던, 어, 무슨, 우유빵 같아, 뭐, 이럽 어떤 거. 유럽에서 먹은 우유빵. 아무튼, 아니면 천안에서, 그때 그 골목에서 먹었던 호두가자 같아, 뭐, 라든가. 뭘 하나 그냥, 그냥, 단, 단순히 뭐, 죽여주는데,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수식어들이 그렇게 붙으면서, 말할 때 보면은, 어, 조금, 사람을 갖다가, 음, 그, 빠져들게 하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왜 이래? 2번 카드도 그렇고, 어. 2번 카드도 그렇고, 3번 카드도 그렇고, 음. 네, 저기 막, 되게 아픈데? 어. 여기는요, 그, 만약에 배신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 지금 여기 흑폭풍 겪고 있지 않나요? 음, 그, 저기, 막, 그래서 내 매력이 뭔지 궁금해서, 왜 내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음.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잘못이 됐지? 어, 뭐가 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 갖다 지금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내 매력이 이런데 어디가 잘못된 거지? 음. 어, 어쩌면은 여기는요, 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친구, 어, 친구한테 애인을 뺏겼거나, 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진, 어, 둘중 하나야.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던가, 어, 친구가 내 애인을 뺏어갔던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음.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어, 뭐 솔직히 사랑해서 안될 사람이다. 사랑해서 안될 놈이요. 라고 얼굴에 써붙이나? 나 사랑해서 안 되는 여자예요. 라고 얼굴에 써붙이나? 그거 아니지. 어,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기를 당한 게 맞아요. 음, 사기를 당했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기? 어, 마음의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은 이그 사람을 갖다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왜 잊지 못하냐라면 둘중 하나야 어, 뽀사버리고 싶어서 어. 내 손에 걸리기만의 마음에 뽀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래도 미호도 다시 한 번만 어, 내 것이 될수 없다는 거 알지만 미호도 다시 한 번만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그 저기 막 며칠 전에, 제가 아직 답을 안 해드린 글이 있어요. 굉장히 장문의 길, 저기, 막 댓글을 갖다가 받았는데, 진짜 길더라고요. 그거 쓰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어, 자기랑 사귀면서 또딴 여자를 갖다가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사귄 사람도 유부남. 응. 나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유부남 그리고 그 유부남이 다른 유부녀를 갖다가 사랑해서 자기 눈앞에서 좋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사랑한 것에 대한 벌은 받는다는 거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인지라 자꾸 마음이 간다는 건데 자기를 갖다가 따끔하게 어떻게 정신 좀 차리라고 욕좀 해달라라는 거야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고 당연히 말할 데가 없지 이 사람아. 음,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큼이나 내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은 없어요 음. 그게 결국은 그래 내가 사랑해선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대가를 갖다가 나도 받는다라는 거지. 인과응보가요. 그 사람도 물론 인과응보를 받겠지. 그렇게 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인과응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나쁘게 살면요. 은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로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온다라는 거지. 비수가 돼서 나한테 꼽혀요. 만약에 그 가정 의 쌍방의 가정이 다 있는데 그 가정에서 다 알게 된 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머리채 잡히는 걸로 끝나겠어요? 음. 그러니까 어, 정말 소중한 내 꽃밭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적어도 내 꽃밭은 내 잃지 않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 내 마음은 데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꽃밭을 잃지 않은 걸 갖다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양다리 걸친 그 놈은 잊어라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차피 유부남이고 나도 가정이 있는데 내 가정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년 놈들 어떻게 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가정이 중요하지. 남의 가정이 뭐가 중요해요. 걔네들 가정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응. 지네들 거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정말 소중하겠다면 지키겠고 깨도 되는 거라면 지네들 알아서 하겠지. 나이가 뭐 한두 개야. 나이가 뭐여 8살이어야지. 저기 죠다 성인이 돼가고 가정이 있고 애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고 행동을 한다면 뭐 어떻게 그거 갖다가 뭐 쓰레기도 아니고 쓰레기면 진짜 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안되는 거지. 암튼 여기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꼭 그, 이, 지금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그 댓글이 있어서 따끔하게 자기를 혼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봤을지 안 봤을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댓글에 대답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해서 사랑에만서는 안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깨끗하게 잊어라. 자꾸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 저기 막 곱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어. 왜, 펴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것에 대해서, 자꾸, 아쉬우, 여러분들이 아쉬워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의 카드로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스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음.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겠는가. 무슨 매력이, 아까도 그랬잖아. 그, 그냥, 그, 그냥 죽이는데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아름다운 형광사를 갖다가, 주변에다 붙여서, 그, 예쁘게 말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에너지인데, 그 좋은 에너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데다 쓰고 있으니까, 내 용어는 어떻게다? 병 들어간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난 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후회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어, 안 안 되는 거 알면서 나는 왜그 길을 갔다 강행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지금 카드가 지금 액면으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세 개가 나왔다는 거야 이게 세 개가. 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음, 내가 눈을 강조하지만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저, 선생님 저안 아, 이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한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언어의 아름다움이나 생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될, 그냥 아유 어, 저거, 저, 저거, 저, 저, 셀폰 색깔 이쁘네? 이럴 걸 됐고, 어머, 셀폰, 어, 셀폰 어, 색깔이, 어, 저기, 뭐 한, 한여름에 붉게 피어오른, 한떨게 꽃잎 같아? 뭐, 이런 거. <웃음> 선생님, 저그 정도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냥 비율을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야. 어, 비율을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이걸 갖다가 한두 사람이 보겠냐라는 거야. 거기서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어, 그런 어, 그런 풍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아름다운 재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 여러, 연락 안 되지 않아요? 연락 안 돼요. 어, 여러분한테 진짜 어쩌면은 이미 여러분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돼 있잖아, 지금. 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치, 사랑하면 안될 사람을 갖다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 음. 아, 빨리빨리 정리를 해요. 음. 저기, 막,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기, 막, 뭐 이런 걸 갖다가 붙이기는 걸 붙이기는 게 아니지 붙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데도 존재하는 마음들이 있어 어 그걸 갖다가 뗀어노그 애써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지,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알고 그걸 갖다가 지우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욕을 하겠냐라는 거지 어, 욕을 해도 될 상황이 있고 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 그리고 여기는요 빨리빨리 있는게 좋아요 음, 빨리빨리 잊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 어,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옛날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선생님, 전는요그 사람이 그리워서 놓는 게 아니에요. 분해서 놓는 거예요. 오면 진짜 머리채를 뽑아버리고 싶어서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간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 같은 걸 갖다가, 어, 저기, 막, 어, 갖고 있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리듬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울하지 않아요? 음, 심한 경우에는 지금 우울증 빠져 있고 여러분 저기 막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짓지고 계신 분도 있지 않겠나? 진짜 막가서내 벽에다 내 머리를 갖다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꽤 보인다라는 거지. 꽤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어떤 식으로 다시 다가오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그냥 한 번에 유의로 나를 갖다가 어희롱하고서 가는 손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응해주다 보면 두 번도 쉽고 세 번도 쉽고 결국은 여러분이요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질 못해요 음.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어 저기 막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노리개다라는 거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노리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돈안 들이고 얼마나 좋아 음 저기 막 그냥 내가 원할 때는 은 응, 그렇게 할수 있는데 왜 그런냐면 이, 이 이 카드에서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갖다가 옛날, 옛날에 그 받던 나로 돌아와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사람의 노리기로 전락하고 싶냐라는 거지. 그렇게 살, 내, 그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밝게 빛나게 해주고, 지켜줄, 지켜줄 사람을 갖다가 찾아라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충분히 매력있다라고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음, 근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이거는 떨쳐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심각한 데미지를 주고서 떨어져 나가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왔잖아. 응. 음, 이게 나와. 이거는 뭐야 그냥, 어, 이거는요. 3이 3번이 더, 더해진 숫자예요. 3더하기3더하기 3 더하기 3은 9잖아. 3 더하기, 3번을, 그만큼 깊은 상처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눈좀 봐. 어. 그런, 그 깊은 상처를 낸다는 뜻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만이 나한테 준다는 게 아니야. 주변에서도 손, 비난과 손가닥질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이요. 엄청나게, 밤에 잠, 밤잠도 못잘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릴 수 있을 적에 빨리 되돌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자 내가 처, 처장에도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는 진짜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 그 누군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용기를 내서 일어서려고 하지만 자꾸 어, 무릎이 자꾸 내려가. 어, 자꾸 무릎이 내려가고 안 돼요. 어, 그렇다 할지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요 지성임은 감천이라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있게 되었는데 어, 어차피 잊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잊어라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가스, 가슴에 꽃을 비수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지. 어. 아시겠어요? 이,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 어. 모두가 다 잘라내지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막그 강한 마음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깨끗하게 잘라냈을 적에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이 내일의 태양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과거의 그 순수했던 나로 바꿔줄 어떠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나한테 좋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아니요 들어오고서요 행복한 어, 나날을 갖다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껴주고 어, 보살펴주는 그다 어, 여러분들을 촥, 어 이렇게 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다? 음.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들의 이 지금 이 모습이 음, 끝은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그 여기 제외 기다리시는 분 있잖아. 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사랑에선 안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조건에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랑에서, 어, 사랑에서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다 Sorry.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다는 조건 하에서 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 굳이 내려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관계를 갖다가 더 확장시킬 계획도 없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좋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인거죠 응,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왜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요 육체적인 파트너로서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응, 음, 충분히 알고 알고 있는데도 방향을 갖다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인생 내가 말아먹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말려? 부모도 못 말려. 어, 그렇지만 이 관계를 갖다가, 음, 완벽하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어. 저기 막 남이 남이 남의 남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어. 기다려도 되고. 음. 응, 괜찮다. 왜요? 굳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딱 보아하니까 여러분들도 결혼할 마음은 그다. 진짜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그다 결혼에 대해서 갈증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냥 연애 나를 갖다가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여러분들이 갖추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랑해도 되는 사람, 사랑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관. 없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음, 왜 그러냐면 다뭐그다 사랑해도 안될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카드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데. 음, 그래서 사랑해도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재해도 가능하고요. 재해도 어, 가능하고 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장애나 방해, 방해물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잘 극복해가지고, 예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 전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그렇다나, 라는 것지요. 네, 3번 카드리디. 여러분들의 매력은 무엇이다? 어, 말을 갖다가 아름답게, 어, 조곤조곤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어, 그니까 그 매력, 저기, 뭐, 잃지 말고 행복한, 음, 미래를 갖다가 개척하기를 바래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걸 크러쉬 이것이 너의 매력이고 이것이 너의 에너지다 너좀 죽이는데 여러분 어디가 죽일까요? 라고 본다면 여긴 진짜 치명적인 매력이 있네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치명적인 여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 그냥 에너지 자체가 막그 이성을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난, 어, 제가 그럼, 제가, 왜요? 라고 한다면, 뭐 이유 있나? 어, 백합할께서 백합향이 나는데, 왜 백합향이 난데, 나요? 나 라고 물으면, 백합이니까? 장미향에서 장미향이 나는데, 왜 장미향이 나라고 물는다면, 장미니까! 어, 여러분들 그 자체가 매력이에요. 딱히 뭐 정의할 수 없어. 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히 끌리는 사람 음. 딱히 어뭐그 그냥 빠져든다 어 여러분한테 퐁당퐁당 빠져든다 라는 거예요 음. 빠져들면 여러분한테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왜 여러, 여러분들 음. 여자라 그러면 남자께나 울렸을 거고, 남자라고 한다면 여자께나 울렸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그치, 나를 다 내주지는 않는다. 그게 매력이에요. 어, 저기, 만 밀당의 고수가 아닌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우리가, 그, 연애 초보, 연애 초짜, 연, 연애를 갔다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어, 저기 막 칼질 30년 잘 한다고 해서 요리 잘 하는 거 아니듯이 여기는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매력, 그 자체가 매력 덩어리야. 굉장한 칭찬이다. 나에게 어떠한 칭찬할 점이 있어서 칭찬하는 건 그건 뭐예요? 나, 내가 노력한 거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기는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내 매력에 그냥 퐁당퐁당, 퐁당퐁당 빠져든다라는 거야. 저 유럽에 어디더라? 음. 가면은요, 자살 바위가 있대요. 어, 멀쩡하던 사람도 거의만 가면 자살하고 싶어진대. 왜 그랬냐면 그 바위에서 밑을 내려보면 물이 그렇게 막대요. 나도 모르게 빠지는 충동이 충동을 갖다가 느낀다라는 거지. 어,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 바위에 맘아 딱 서면은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하는 바위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바위가 아닌가? 무슨 바위? 어, 크러쉬 바위. 여러분 곁에 말썽에 여러분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집착하는 인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지. 적당선에서 여,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내보여 주지 않는,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너무 집착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 여러분들의 매력 자체가 상대방을 집착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고,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음, 여기 지금 인기 되게 많지 않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야 주변에 음, 그렇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풍요성의 빈곤? 어, 이 주변에 이렇게 나를 갖다가 좋아해준 사람은 이땀시록 많은데 나는 너무 빈곤하다라는 거예요왜 그러냐라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사람은 없다. 어, 왜 그렇게 날 갖다가 못 살겠구냐. 날 그냥 좀 내버려둬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어, 그 사람하고만 마음을 나눌 것이야.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어요. 와 미치겠다.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여러분들이 좀 멋있대요. 음, 여러 그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여유로움, 음, 그러한 여유로움, 뭔가 모르게 저 여유롭지 않은데, 근데 상대방 그 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어떤 제스처들이요, 뭔지 모르게 어 여유로움이 있고, 어, 뭔지 모르게 편안함이 있고, 여기 가면 내가 어떠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을 갖다가 들게 한다라는 거지. 어, 굴비야? 영광 굴비. <웃음> 영광을 얻을 수 있게. <웃음>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웃음> 왜 그러냐면 너무 너무 완벽해요. 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 이거를 뽑으신 여자든 남자든 근데요 선생님 저는 왜 그럴까 저는 솔직히 지, 사람에 지쳐요 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내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래가지고. 어, 진짜 어떠한 단계를 밟아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알아나가는 어떤 달달한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나를 갖다가 믿... 친듯이 갈고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작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안 주면은요 욕해요. 아니 내가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데 그게 욕 먹을 일인가요? 어 그런 그래요. 막 갖고 싶어서 환장해요. 여기는 음, 어쩔 수 없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이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성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을 갖다가 소유하려고 둔다라는 거예요 음, 소유하려고 들고 근데 그거야 소유하려고 드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나, 나한테 나 끌려오고 그게 내 매력이라고 한다면 은 너는 왜 나를 갖다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가지려고만 하지 나를 갖다가 가꿔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 나를 갖다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그냥 소유하려고만 드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어요 음 그건 그래 음, 소유하려고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갖고 주자고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도 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소유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연애 자체에 어떠한 음, 큰 어떠한 매리지를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연애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 그래오지 않았나요? 음, 그러면 저는요. 진실된 사랑을 할수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설마 그렇겠습니까? 어, 왜 그런다 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결국은 음, 여러분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다 그렇지만 음, 그 결과를 갖다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내 또그 똑같은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지 어,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어떤 연애를 해볼 수는 있겠다 아니면 꼭 누군가가 아니라도 진 이제쯤이, 지금쯤이면, 이제 나도 연애를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순탄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연애를 해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저기, 뭐야, 방어만 치고 너무 내 일만 몰두하다 보니까 나도 조금 저기 막 주변을 갖다가 조금 프레쉬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 패턴을 갖다가 좀 바꿔봐야지라고 하면서 어떠한 연애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어요. 음. 그렇지만 그게 쉽겠나? 어, 어디 쉽겠나?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노력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음, 다야 그렇겠으니까 옛날에는 그 뭐지? 관망 모드였다라고 한다면, 음. 음. 조금 힘들 것 같, 힘들 것 같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행복한 관계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을 갖다가 소유하려고만 들고 여러분들을 갖고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외롭게 두잖아. 어, 매력 있으면 뭐예요. 주변에 남자들이 아무리 주변에 이성들이 아무리 꼬여도요. 나를 제대로 나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음.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해보고 싶은데 그러한 사랑을 갖다가 해보지 못하고 그 어떻게 사랑이 다 육체적인 관계로만 흘러가는지 나는 솔직히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저 나는 좀 사람을 갖다가 오랜 시간 봐오고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든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유일한 존재는요. 내가 드린 노력과 공에 비, 비, 비례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퐁당퐁당 빠지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갖다가 인내 인내하는 거 하고 노력은 좀 다른 거예요 음그 여러분들도 그사람그 그 여러분의 사랑하고 대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거 줄 때까지만 기다릴 거야 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하늘이 주신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이성들이 퐁당퐁당 빠져드는 그런 매력. 이성들을 갖다가 쥐었다 났다 치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하는 그런 매력. 그런 좋은 그런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어, 그,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있어도, 대화적인 면이나 공감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닌가 어, 싶어요. 고, 이, 어,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관계로만 흘러가다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서로에게 유일한, 어, 내가 되고, 유일한 너가 되려면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딱 커넥, 커넥이 딱 됐을 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여기는요 공감 형성 능력이 살짝 부족해요 되는 듯 하다가 어, 되는 듯 해가지고 아,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가 안되고 흘러가는 듯하다 안되고 그래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 자체 에너지가 그런 것같아 누구에게 내 마음을 갖다가 올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음.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어, 좋게 말하면 조심스러운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어떠한 데이트 하면서,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할 때, 너무 이런 거에만 상대방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난다라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래요. 육체적인 관계가 꼭 필요한 거냐라고 본다면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갖다가 이끌어내려고 조금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게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보고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되잖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음,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캐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노력, 어, 노력을, 내가 변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서, 그걸 갖다가, 노력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 어느 선에 가서, 아,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를, 해, 포기를 해버리는 것 같아. 어, 포기하지 말아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느 정도를 노력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노력에 힘입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그, 그 감정 이입을 하는 게 습관이 돼버 습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습관이 되면 보다 예, 신이 주신 능력과 나의 감정 이입 하는 그내그 그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늘이 주신 스킬도요. 네 후천적으로 갈고 닦을 부러, 부족한 부족 거는 후천적으로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